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같이 인형놀이를 하려고 모였어요 안녕 애들아 안녕 애들아 여름 안녕? 네 인형이야? 아내 인형 토깽이야 인사해 야이토깽이 인형 너 저번에 화나가지고 토끼 귀딱 잡고서 패는 거 봤었는데 아 이... 그때 인형이 터져가지고 오늘 사갖고 왔어 아 새로 샀구나 그렇구나 응어 미호는 어떤 인형 갖고 왔어? 짜잔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오징어야 오 어, 오징어다 요매 인형이네 오 나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음. 어 리아야 너 거기서 뭐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본인이 인형이라는 뭐 그런 컨셉이니? 그러면은 안될 텐데 안녕? <웃음> 왜 이래? 말을 못하는 거 보니 인형인가 본데? 안녕. 옛날... 어, 어, 안녕 안녕 내 인형, 오리야. 오! 이 오리 성대모사 할수 있어? 아니, 요루야, 이너 성대모사 잘하잖아, 오리. 아, 한번 어. 해봐. 어, 어. <웃음> 한다 야, 대박이다. 진짜. 대박. 그럼. 어. 어쨌든, 내 인형, 미미 짝을 소개할게. 안녕. 미미. 안녕. 안녕. 미미야. 어쨌든, 내가 오늘 인형계 집을 하나 사왔는데, 아, 인형의 집이 이렇게 좀 허전하고. 좀 재미없더라고 그러네 어. 얘는 중국산이야 어어 <웃음> <웃음> 아, 어쨌든 아좀 이게, 이게 안 좋더라고 허접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인형의 집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? 아 어, 좋은 생각이야 그치? 인형의 집을 어떻게 만들거냐면 이블록만 있으면 된다고 <웃음> 어. 이게 뭔데? 이블록이 뭐냐면 이렇게 위에다가 이거 설치한 다음에 이 공간을 늘려줘 이렇게 늘려줘 늘려줘 이 공간에다가 블록을 설치하면은 자 이제 자그만한 인형의 집을 만들어줄 수 있다. 잘 봐봐. 설치하고서 이 사이즈를 줄여주면은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인형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야. 신기하지? 와, 작아졌다. 그치 작아졌지. 자 그러면은 이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의 귀여운 인형의 집을 만들어주자고 고고씽. 네, 여러분들 저희가 인형의 집을 각자 다 지었는데요 일단 한 명씩 어떻게 지었는지 보시고 누가 더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주세요 자, 일단 그러면 은 리아 집부터 보자 안녕, 내가 지은 건 인형의 집이야 이야 어? 진짜 잘지었네 이거 1층은 거실, 그치? 맞아 그리고 옆에, 오. 어? 소재방 어? 분위기 뭐야? 오 어? 고대 유물이 있을 것 같은 그 위는 욕실 아, 욕실 그리고 여기는 뭐야 그냥 거실인가 안방인가 서에? 서재방 아 위는 잠자는 곳인가봐 와 잘게 잘 주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인형 내 인형이랑 좀 어울리나 앉혀봐야지음 너무 내 인형이 큰것 같기도 하고 <웃음> 어쨌든 이 뒤에 큰 데로 한번 가보자. 우리가 직접 인형이 돼 보는 거지. 그래, 나는 인형처럼 생겼으니까. 뭐 뭐래? 나 이렇게 볼 테니까 니네 인형처럼 놀아봐. 야. TV 봐야지. 오, 키. 2층도 2층도 가봐. 2층도. 와이 인형은 좀. 키. 키. <웃음> 뭔 소리야? 어, 니네 샤워하네. 와, 요르는 위에 올라가서 잡아. 그래. 오, 요루루, 아니, 니야잘 지었는데? 분위기 있게? 야호. 인형 놀이하기 딱 좋은데. 자, 두 번째 집은 누구 집일까나? 바로바로, 바로 우리 집이야! 요루루 집! 봐야지 응. 어, 이거부터 봐야지. 그치, 그치? 오! 오! 오! 어때? 오, 1층에, 아, 아다만이 약간 요루루, 키 같다. 뭐라고? 어, 와, 되게 아담하고 인형 놀이하기 딱 좋네? 여기 딱손 넣어가지고, 이렇게, 어, 가지고 노는 거잖아. 하나 오, 귀여운데요? 음. 맞아, 공주님 방 같아. 음, 공주님 방 어, 같다? 그치? 오, 분위기 있고. 한번 이제 큰집 가볼까? 니네 인형이 돼보렴. 여 안녕. 안녕. <웃음> 여기는 인형의 집이야. 우후후. <웃음> 이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들밥 먹어! 안녕! 엄마, 그건 싫어요! 자, 그러면은, 세 번째 집은 누구 집일까나? 누가 집이야! 아, 3층짜리 집이야! 와! <웃음> 3층짜리! 와! <우와>. 이 <웃음> 집! 와, 1층 넓은 거 봐! 허허! <웃음> 오! <웃음> 아. 오. 여기 진짜. 봐. 우와, 2층 봐봐! 오, 궁전이네? 여기는? 오, 수영장! <웃음> 그치, 수영장이야! 야, 디테일한 거 봐라? 야, 이게 뭐예요, 이거는? 뭐? <웃음> 오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! 안녕. <웃음> <웃음> <네이버> 김니아요 <웃음> 아, 나와봐! 보겠죠! 이게 뭐 있나? 알겠소! 아, 이건 아, 꽃밭이구나, 꽃밭! <웃음> 음! 되게 잘 쪘네? 오, 그리고 위는 피아노 치는 곳! <웃음> 집주인님, 여기 너무 좁아요! <웃음> <웃음> 자, 한번 큰 데로 가볼까? 오! 흔들어가니까, 야, 수영장도 있고. 와 여기는 산책할 수 있고, 이거 옥상에서 별도 볼수 있는 곳인가 봐. 우와, 멋있다. 그렇지. 어, 여기 별이 또 있지. 있어. 별도 있어. 별도 있지. 와, 되게 이쁜데? 1층 천장 봐봐. 저 이쁜 꽃들이 달려있는 것좀 봐봐. 오! 이런 거구나. 이거 좋아보이네. 우리 집에도 깔아야지. 아이 꽃밭도 있고. <웃음> 여기 인형의 집처럼 아담하다 저거 진짜 잘지었다자 이제 마지막은 우리집이야 이쪽으로 와봐 자 우리집 공개합니다 우리집 진짜 잘지었거든 팡! 어? 자 봐봐 애들아 자 여기에 수영장도 있고 아래에 거실있고 어때 어때 진짜 인형의 집 같지 않아? 왜말렸어 <웃음> 인형의 집 같지 않아? 어쨌든 이렇게 인형을 가지고 놀수 있는 곳이야 진짜 인형의 집처럼 지었다고 그거 구나 그런 것 같아. 음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거야. 원래 이렇게, 이렇게 닫아놨다가 펼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길이 생기는 거지. 재신령이구나. 재신령이지. 아 일단 우리 큰데로 한번 가볼까? 큰데 가면은 진짜 인형처럼 놀수 있어. 인형처럼 놀고 있는 김리아야. 그렇지 엄청 귀엽지? 여기 안봐고 엄청 좋다 너네 집. 엄청 날빵 여기, 여기 피크닉도 즐길 수 있고 수영도 즐길 수 있고 야 피아노 쳐봐 피아노 한번 쳐봐 자 이거 지금 인형이, 인형이 피아노도 치고 이제. 있는 거야 음. <웃음> 안녕 피아노 치고 있는 리아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? 안녕 하프 키고 있는 미호야 <웃음> 안녕 <웃음> 미호 생각하면서 복싱하고 있는 남준이야 <웃음>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 오늘 영상 안녕.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, 여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아, 잘... 부탁드려요 누가 더잘 지었는지 투표해주세요 그건 물론 그러세요. 잘 지은 리아야 그럼 안녕 안녕 음.